것자 오늘의 대리뽑기 달인 님 150뽑입니다 아쿠라 오늘 나오 신기해져 갑니다 두둥 오늘의 운세는? 아 급해 장이요 1 0 일단, 2 0보 티켓이 딱 30개 있었던 것 같은데? 아하하. 한 번에 대박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? 뭔가 살짝 불안한데? 2 0 마지막 티켓까지. 일단 티켓까지 30봇. 다 합시다. 스택. 스택 쌓아서 한 번에 터트릴수 있지 않을까? 30봇. 30봇. 자3 0분째 한방에 3개? 한방에 3개 정도 나와주면 그날은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? 왔다 왔다 왔다. 아. 한 개. 여기서 근데 픽돌이 나오질 않겠? 자 일단은 테트라, 사쿠라 한 장입니다. 3 0뽑에한장 나왔고요. 3천 다이아 갑니다. 근데 150봅이.. 아 되나? 1 아, 5 0봅 되는구나 다번제스테 두두두두~ 명 갔거든요. 번째, 어... 30부 판장이다라고 하면 3, 4 1이 30분마다 한 장씩 나오면 4장을 뽑을 수 있습니다 자 두번째 사쿠라니다 와, 좋아, 두장째 좋아요 끝 하나 계산상으로 30분마다 한 장씩 나오면 1 2 0분에 4장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 자, 이게 50북제죠. 일단 60북 번 오! 오. 야. 어, 픽, 어? 픽둘은 안 나오네, 하려고 했는데. 잠깐만. 아니, 테트라인데 픽둘이 나오네? <웃음> 아, 설렜는데 여기서 픽둘이 나와버리네? 아, 아, 아 하트 뽑팔 하트가 없어. <웃음> 세상에. 이걸 이중트랩. 아니, 그니까. 테트라까지 보고. 아, 이거, 또 사쿠라고 말안 했는데. 사쿠라가 아니었어. 일법 한 장? 아, 한장 있어, 일법. <웃음> 일법 딱한장 있는 거 뭐야? 사, 쿠라요 왜? 네, 다시 갑시다. 이게 몇 법지지? 이게 70 법인가? 이번은7 0복제 이제 이론사 30분마다 지금 한 개씩 나왔니 아! 아리아는 나왔다고 쳐주진 않는거지? 7 0복 갑니다 아한 번쯤은 바뀌어줄만 때. 오늘은 바뀌는 게안 나오네요. 잘 부탁드려요. 아, 이게 아리안, 아리아가 나왔을 때딱 뭔가 맥이 끊겼어. 자, 무시법입니다. 여기면 돼. 여기면 30분마다의 희망이 있어! 여기서 안 돼. 아, 바뀌질 않네. 이거 30분마다의 희망이 아리아로 무너져버렸는데, 아. 게다가 테트라여 가지고 뭔지 알지? 여섯 번 남았습니다 여섯 번 안에 과연 과연 과연 나와라 사쿠라 삼땡 딱 삼땡 나오면 좋을텐데 그쵸? 삼땡 삼땡 안나오지나? 아 이거 아, 아, 이게 노란색이 진짜 밖에 바뀔... 어, 같은 데안 바뀌네. 백 뽑입니다. 50분 남았어. 택지 만물을 이런 것이. 쌓는 중이야. 3택 한 번만 딱 나오면 된다 3땡 한 번만. 어. 땡잡으면 된다고. 땡잡으면 그래. 이, 이번이야 이번에 이번에 3대. 삼땡. 3땡이면 된다. 3땡! 기다리고 있어, 3땡! 아! 아, 두 장이 안 나와주네. 이게 3땡이 안 잡히네요. 일단 테트라거든? 아, 일단은, 그래도 픽트로 피했습니다. 아, 자, 마지막. 아, 내버. 테트라 또 도무서워. 아, 한번 테트라 테트라 농락을 당해가지고. 와 좋아. 이번에 한 번쯤은 바뀌어줄 때가 되지 않았니? 아, 짱아, 지금, 아. 음. 더, 두번금 지금, 지금 두, 번 두, 번두 번, 두 번, 두 번, 두 번, 두 번, 두 번, 두 번, 두 번, 두 번, 두 번, 두 할수없나할수없었나 아, 헤소나? 할 수, 할수 아, 나 아, 면되나데한장나 헤소나? 헤소한 장만. 나 헤소나? 헤소나? 헤소나? 바뀔 수 있을까? 바뀔 수 있을까? 와 아리아만 안 떴어도 아리아만 안 떴어도 아리아만 안 떴어도 소고을 텐데 <웃음> 아리아만 안 떴어도 <웃음> 여기서 함정에 걸리다니. 아, 아리아만 안 떴어도. 나는 40호 갑니다. 아, 오늘 보라색은 일이 안 좋아. 바뀌지 않더라고 <웃음> 아니 심지어 스알 모냐고자 두번째 두어 두번째 설마 서 아, 리 아, 를지휘하는 나, 대위금지리아를 지금, 줄게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 지금, 지금, 지지 지금, 지금, 지 지금, 지금, 유튜브 나. 어또 테트라야 믿고 있다 너야 테트라가 이렇게 함정이라고? 야 함정이 두개? 함정이 두개 맞나? 망했어. 어. 이 있고 있었다고. 시부 미스코 있었다고. 아 어. 미실리스네. 아이 걔 아니 괜찮나? 어 일단 유는 뉴절목이죠음 일단 유절목. 이번엔 나올 때 됐다. 사쿠라, 사쿠라, 사쿠라 합니다. 3픽 둘, 30보배, 3픽 둘 당하고 명함 땄습니다.